이제 여기 정갈 잡는데요. 아무래도 아시안 포레스트 그런 종류겠죠? 어, 와, 어, 와, 어, 어, 신기하게, 어, 안 어, 저 속에 이제 들어내 나와요. 음. 와, 와, 진짜 있네요. 와우, 또 없는 거 아니야 또? 응. 아까 불매 봤지? 아, 진짜. 아, 진짜. 뭐가 있었어요? 어. 굉장히 깊이 있어. 차에 없는 줄알았어 네. <웃음> 자, 지금 전갈이 어, 잡고 있는데. 어, 핀셋 있는데? 어, 뭐 핀셋 있는데? 같은 경우에는, 어, 큰일났습니다. 큰일났습니다. 큰일났습니다. 큰다큰다습다습니다습니습니다습니 저 보세요, 태봤지? 여기 있어요. 아, 땡큐? 네. 보여줍니까? 작다, 좀. 작네요. 죠 커버이 데 여기 있습니다. 그래도 어, 굉장히 잘았네요 와 지금 여기 헌터 분이 여기 뱀말이라고 해서 주셨는데 제가 보니 뱀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새나 도망인 것 같은데 뱀은 보통 알을 많이 낳지 않나요? 저잘 모르겠는데 뱀아은 일단 아닌 것 같아요 일단 헌터 분이 뱀말이라고 하니까 뭐뱀말이라고 하겠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웃음> 와 근데 되게 신기해요 자연에서 이렇게 알을 보는 건또 처음이라 와 신기합니다 와 저기서 지금 타란툴라 잡고 있네요 와. 와렇게 흙을 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개울가 옆에서 막 사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먹이 같은 게 많이 오니까 그런 걸 잡아서 먹는 것 같네요. 우와. 여기 원래 타란툴라가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 여기 헌터분들이나 뭐 현지분들이 이제 막 잡아서 파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팔아가지고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 나왔나 보네요. 우와! 자~ 거미 오! 오 움직이는데요? 막? 베이비? y c a 캐치 아기래요 아기. 되게 많아 보 catch, catch, catch, catch, catch, catch, catch, catch, catch, catch, catch, catch, c a 에이 h 베이비. c 이 c a 어 어. 와, 그냥 손으로 그냥 와 손으로 그냥 이렇게 손으로 바로 잡아버리네요 어허. 와 어허. 이거 벽 타지 않나? 말 정말, 정말, 와말 정말, 정말, 정와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이름말 야, hey 이거. picture, p i c 와, 야, 엄청 커요잘았다이 알을 빼가지고 그런지 배가 되게 울쭉하네요. 아까 그알 막 밑으로 막 쏟아, 새끼들 막 쏟아졌지 밑으로. 네. Baby. 아. Baby, baby. Yeah, 네. baby, baby catch. catch, 한번 성질 건드려 볼까? 야. 와. 짜증 내봐 한 번. 오동니봐동 여기 여기서 동리. 와, 동니 Baby, b a 오야 <웃음> 오. 여기 새끼들도 있네요 오, 물려... 어, 새끼들 와와 지금 저희가 이제 진해를 보고 싶어서 헌터 분들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혹시나 잡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사실 큰건좀 원했어요 되게 큰건 원했었는데 이게 큰건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들급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제가 제가 막... 대 제가 막 집에서 키우고 있는 그런 애들하고는 다른데 되게 한 눈대중으로 10cm? 15? 15? 15cm? 15cm? 1 5에서 10cm 사이 갔어요 그래그 정도 됩니다 크기가 와 근데 자 있는데 자 자? 어, 번여도 있는데 어어 무섭다 무섭다 내가, 해볼게, 내가 해볼게. 자로 대충 보니까 내 재볼게 중 15cm 될것 같아 옷이 야탄이지 자루 재니까 한15 네, 15cm 15까지 아닌 것 같고 한10 10, 10 11 12 1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아 색깔도 아주 예뻐요 지금 다리가 뭐라고 해야 되죠 주황색 내 네, 오렌지색 오렌지색이라고 하고요 아 진짜 예쁩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지네를 많이 볼수 없죠 막왕지네 같은 건꽤 많이 볼수 있는데 또 다르죠 이거 다른 종류입니다. Thank you